이 노래가 이건 슬픈 자기 속에서 네. 감미롭다면? 이건 슬픈 자기 속에서 친구들아 sing together 돌아와줘 뜨거운 summer 유랑하는 해적 선선 like one piece comes up and down 일출 모레 반복해 서둘러 내 방에 달력을 넘긴다 억지로 스물 여섯 번째 미역국을 삼킨다 Oh no 벌써 나빠지는니마왜 이리 그네 어린 고마 들이기가 대롱 명예든 욕심도 조금 납니다 제발 떠나가지 말라는니마 하루를 밤새면 이틀은 죽어 이틀을 밤새면 나는 반죽어 위통약은 내 생활필수품 위통약은 내 생활필수품 위통약은 내 생활필수품 그대로 OK 다 커버린 원숭이들의 go back Oh 나 늦은 20대 고등. 다 커버린 원숭이들의 go back 변해버린 모습 그대로 OK